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스탠바이. 자 우리, 우리, 우리 하트도 좀 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따뜻한 아. 곳에서 예 아마 은평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그래도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어 49년 동안 은평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태어난 건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는데, 아.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 은평에서 살기 시작해서 음. 지금까지 49년 동안 어디로 가지 않고 줄기차게 <웃음> 은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국정장의 이제 재선에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초선 구청장이실때 가장 역점을 뒀던 음. 건 어떤 것이었어요? 가장 역점을 줬던 거는 은평구가 아시다시피 배드타운이잖아요. 네. 배드타운이기 때문에 은평구가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은평이 지금 우리가 48만 인구에 예식장이 하나도 없어요. 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한 해에 200억에서 300억을 밖에서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은평이란 도시에 문화를 입혀서 미래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제가 구청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제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도시관리 제가 4년, 문화 4년을 했기 때문에 2030 계획이라던가 또 문화활동을 서울시에서 했고 은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발판이 돼서 음. 은평이란 도시에 문화를 입혀서 미래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자 해서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요 또 우리가 보면 지금 d m c 의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은평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반나절은 연예인이나 또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반나절은 거기서 있을 수 있는데 반나절은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실상 거기가 돈 쓰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뭐 시내로 가기에는 그 일정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반나절은 그 DMC에서 계시고 반나절은 은평으로 오셔서 음. 돈을 쓸수 있는 구조 음. 이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올해 DMC 앞에 이제 삼표 본사가 들어오잖아요. 삼표 아. 본사가 들어오고 바로 밑에 롯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그세개 축을 엮어서 거기에 k p o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오고. 삼표 본사의 옥상에다 전망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음. 어, 불광천이 보이고 북한산이 보이고 뒤로, 뒤로는 한강이 보일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모여들 수 있게끔 하고 불광천으로 사람들이 유익되게 만들고 거기에서 응암역 그다음에 혁신파크 여기 우리 장소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혁신파크도 더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혁신파크 불광동 연신내 진관동까지 이어지, 이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은평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돈을 쓸수 있는 경제선순환 구조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관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인나인스케이트장 빙상장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고 한국문학관 들어,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되면서 문화컨텐츠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음. 구조이죠 앞으로는 어떤 은평을 좀 네. 뭐 말씀하셨던 걸쭉 이어나가는 거는 네. 당연할 텐데 그거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다 네. 네, 예, 제가 선택을 받아 진다면 교육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음. 하고 싶어요 또 우리가 아이들도 많고 어르신 인도 많은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교육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맞아요.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에 태어난 사람이 은평에서 공부를 하고 은평에서 나중에 뿌리를 내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 문제를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좀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 교육 제도도 많이 앞으로는 바뀔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은평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학부모님께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센터 아예 그 아이들을 위한 그, 그 입시 센터 비슷하게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정보 센터 같은 것들 좀 만들어서. 오히려 어머님들이 강남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은평이 네. 확실히 달라질 것 같고 말씀하셨던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것들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네. 될것 같네요 원평이 아시다시피 산이 6개 천이 2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환경문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노력했던 게 우리 교통 문제였잖아요. 네. 작년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많은 것들이 음. 우리가 이제 신문당선장석고향은평선또강릉경전철 어, 강북, 강 횡단선, 횡단선, 그리고 은평세길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 인 거고요. 또 고속철도 들어왔죠. 광명까지 수색에서 광명까지 고속철 어쨌든 개발과 더불어서 교육 이런 것들이 좀잘 되고 수국사부터 수색까지 7.7km를 우리가 무장했수길를 무장의 지금 습비를 만들고. 있겠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 힐링하는 은평 또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도 이 데크길을 통해서 산 정상에서 또 장애인분들이 산 정상에서 볼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게 될것 같습니다. 꼭 그런 새로운 은평 다 같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파이팅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저 4년 동안 저 김미경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최선을 다했고요. 앞으로 4년 김미경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김미경은 할수 있고 또 준비된 후보이고 또 중단 없이 거침없이 할수 있는 후보입니다. 당장 당선된 다음 날부터 온평구를 위해서 확실하게 할수 있는 후보이니 김미경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민미경, 화이팅! 은평구민, 화이팅!